음.. 아. 어. 슈퍼도 엄청 만에 만져봐요 그렇죠 맞아요 침치.. 전치사는? 전치사도 이어주는 말 아닐까요? 아! 트마 어. 어! 그렇죠! 박수 준비? 츄은아! Uh -huh. 응. 츄은아! 좋아요! 훌륭합니다! 잘하셨어요! 네. 또다시 100포인트 얻어 가셨어요 100% 예, 퍼펙트 합니다! <목소리>